당근 항상 이게 당근 당근부터 하는데왜왜 왜 당근부터 내가 알기에는 제일 밑바닥에 제일 단단한 게 있을 아. 때 이게 잘 갈리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사과 같은 물른 거는 이건 밑에 넣으면 위에 이게 음. 이것만 그냥 떠 있어가지고 이게 안 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음. 단단한 거부터 음. 그리고 이게 써오는 게 크면은 그렇지 음, 음. 잘안걸리니까 이게 조그맣게 이거는 어. <웃음> 이거는 뭐, 무슨 뭐 깍둑 썬다 그러나 이건 뭐라 그러지 <웃음> 요리 프로에 보면 네. 뭐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깍둑 써는 건가 모르겠네 얼마만큼만 <웃음> 넣어? <응. 웃음> 당근 반개야? 어. 어 당근 반 아니 크게 따라 다른데 어. 이건 이제 조그만 당근인데 조그만 당근은 반개 정도가 어울리고 왜냐면 그세 가지가 양이 그다 걸맞아야 되니까 음. 음. 나는 당근을 사과가 얼마면 당근은 어느 정도고 음. 비트는 어느 정도 아 비트가 이게 여기선 비트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였어 이게? 몰라요. 뱃대 하봐. 뱃대 하봐요, 여보. 오. 뱃대 해봐요. 어, 어려운 이름은. <웃음> 어려운. 이거는 어 이거는? 응. 껍질 벗겨. 당근보다 양이 좀 조금 적게 넣어야 되거든. 아. 어. 이게 뭐 혈관에 좋다나. 응. 어.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지 혈관에 줘야 되니까 음. 좋으니까 껍질을 벗기네 음. 이게 꽤만아 보인다 그러나 음. 뭐어든 잘랐으니까 뭐만아 보여도 얇게 썰어 작게, 야, 얇게가 아니라 음. 작게. 얇고 작게. 음. 음. 잘갈리라고 음. 이게 써오는 거 보니까 당근보다는 좀. 뭐 물르지. 아, 어, 강요 네. 그러니까 당근을 음. 어, 맨 아래에다가 놓고. 이게 당근보도 많네, 너무 많네. 이건, 좀 놔둬. 어, 좀 남겨놔야겠다. 남겨놔. 남겨놔. 이게 한, 얼마만큼 넣어? 너무 많아. 한반 정도 해야겠다. 음그 다음에 사과. 너무 많아서, 어. 매일 잠깐만은. 반 개씩 컸는데 이게 지금 어제 쓰고 나머지 음. 반 개. 음. 껍질 뺄게요? 껍질은 안 뺏기는데 이렇게 봐서 음. 껍질이 좀 <웃음> 음, 더러운 부분은 좀 이렇게 쓸어버리고. 힘은 응. 이어나지. 음. 응. 그러니까 맨 위에다가 그리고 이 껍질을 밑으로 하지 않고 위로 해서 자르는 거는 음, 오, 이걸 밑에 다놓으면은다 완전히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껍질이 좀 단단해서 그래서 먼저 위에다 위에다 넣으면 먼저 자르니까 다잘 잘리지. 와. <웃음> 야, 당신 어진재는 <나> 뭐? 아 <웃음> 어, 이거 그걸 다 터득을 했네. 어. 이거고 여기 이제. 응. 지저분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uh -huh. 어, 봐 껍질을 보면 이렇게 좀 uh -huh. 이렇게 어, 나... 그렇지 음. 음. 어, 여긴 조금 나쁘 음. 음. 이게 깨끗한 사과가 아니라 음. 이제 됐네 음 이게 뭐야 몰라 뭐가 있네 응. 응. 이건 연하니까 좀 크게 썰어도 되겠네 응. 응. 요거는 이제 남은 거니까 응. 여기다 이렇게 늦게... 놔두고 응. 응. 응. 요거는 내일 쓸거야배때 응. 하나가 절대 커 어우, 굉장히 음, 크네 그쵸 말이 갈리기 쉬우라고 물 조금 넣지 당신이? 네. 어. 아니 갈리기 좋을 만큼만 어. 물 많이 넣으면 음. 너무 묽어져서 싫고 음. 음,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어이 뚜껑에 많이 붙어요. 응, 뚜껑이 붙은 거. 채워가지고. 응. 이거 이거 시작한지 얼마나 됐지 꽤 됐지 이렇게 먹 아침에 먹는 게음 아, 소리가 문제야 옆집에 소리가 날까봐 음 이걸 또 말끔히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음. 옆에 붙어 가지고 음. 그래, 그냥 적당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거 네. 어 오케이.